비밀의 미술관, 다빈치 코드는 존재한다. 아, 르네상스의 거장, 르네,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 중년은 주로 밀라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이때 나온 걸작이 바로 1498년에 완성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스토원 별관, 식당에 그려진 가로가 8.8미터나 되는 거대한 벽화입니다. 아, 보통 이런 벽화는 시멘트나 석회 벽이 마르기 전에 알료를 물, 그리고 계란, 아교, 꿀 등과 섞어서 그리는데요. 이 방식을 프레스코라고 부릅니다. 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기법 중 하나이면서요. 자 그리고 그 벽에 석회가 마르기 전 색을 올리면 그 석회와 알료가 같이 건조되면서 하나가 되고 시간이 지나도 갈라지거나 그 색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95년경에 밀라노의 공작인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주문을 받고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누구나 다 알듯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12명의 제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어, 이 내용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 누가복음 22장 14절 그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는 이미 마흔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벽화작업을 처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림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잘 그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실수 때문에 완성된 직후 바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순환이라는 순환은 다당했습니다. 첫 번째 순환은 자연선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마른 벽에 즉다 건조된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을 프레스코 세코 또는 일반적으로 템페라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작업 방식입니다. 어, 프레스코 방식으로 벽화를 그리면 파란색 같은 몇몇 특정 색이 이 벽에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코가 다 완성이 된후즉 벽이 다 건조가 어, 다 경화가 된후 템페라 기법으로 어, 그 색을 해당 색을 다시 덮어서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어, 문제는 이 벽이 다 건조가 돼서 이제 말랐기 때문에 물감을 얹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색이 바래고 그리고 물감이 떨어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연히 이 작품도 완성이 되자마자 갈라지고 색색이 조각이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사후 처리도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 기록에 따르면 1 4 9 8년즉 작품이 끝나자마자 벽에서 색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517년에는 상당히 그냥 파손이 됐고요. 1586년에는 아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품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어, 게다가 수, 그 수소원에 사는 수소순들조차도 이 벽에 최후의 만찬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어, 그래서 1625년에는 수소순들이 그벽 식당에서 부엌으로 가는 그 벽에 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큰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문의 위치가 작품의 정중앙 하단부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발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발은 복원되지 못하고 그 문짝 윗부분 아치 모양으로 색만 칠해져 있습니다. 어, 최후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의 그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선 1726년에 그 미켈란젤로 벨로티라고 하는 화가에서 복원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화가가 그냥 실력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망쳐졌고요. 어, 그 이후에 몇몇 화가들이 또 와서 복원을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실력 부족으로 어, 미술 작품이 더 망가지고 그리고 또 변형도 됐고요. 어, 게다가 1796년에는 밀라노의 체도로 나폴레옹이 그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식당을 마국관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 물론 뭐 전쟁, 그 예술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답게 나폴레옹은 그 병사들한테 예술작품은 절대 손상시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사승들도 몰라본 작품을 하룻밤 지나가다 먹는 병사들이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아 병사들은 최후의 만찬이 있는 벽에 심심하니까 말똥 던지기 노래를 했고요. 말똥을 맞추는 표적으로 바로 벽에 있는 그보이 그 슬쩍 보이는 그 동그란 것들, 즉 예술을 포함한 열두 제자의 얼굴에 맞추기 놀이를 한 것입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병사들이 벽에 그려진 뭔가 그 작고 하얀 동그라미를 칼로 팠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열두 제자들의, 제자들의 눈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똥 세례와 눈알 파임까지 당한 작품의 순, 그 순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800년대에는 밀라노에 대홍수가 나서 작품이 물에 잠겨버렸고요. 이후에는 아무도 어떻게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작품에는 그냥 곰팡이와 이끼가 덮여 덮어버린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1821년에 그 스테파노 바레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서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색이 떨어진 그 부분을 다 긁어내는 등 이렇게 작품에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1900년도 초에 드디어 학자들이 이 작품에 대한 대단히 연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 때그 수도원에 폭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절반 이상 건물의 절반 이상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는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이게도 폭탄이 떨어진 곳은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반대쪽이었고요. 작품은 기적적으로 파손되지 가 않았었습니다. 어, 이후 그 전쟁에 참전 병사들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벽 앞에 모래주머니로 벽을 높게 쌓았고요. 지붕도 없이 비 맞아가면서 작품을 보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그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이탈리아 정부와 전세계 미술 관련 단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술복원 작업을 해냈습니다. 어, 작업은 전에 그 내려오는 기록과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던 안드레아 디 파톨리 솔라리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모작을 바탕으로 어, 진행이 됐고요. 그 복원 작업은 2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과 어마어마한 비용 그리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됐고요. 지금도 복원... 복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지금의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그랬던 원본에서 색깔도 그리고 그린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으니 더 이상 그의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최후의 만찬은 예수처럼 부활을 했습니다. 과연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이 작품이 인류의 걸작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업했던 것일까요?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4년 정도 그린 작품이 이 정도로 대단하고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약 14년을 그렸다는 모나리자는 어떨까요? 아,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측정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고 뭐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됐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을 적에 이미 유명인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못 모셔서 안달날 정도였고요. 뭐, 그명성과는 다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 작품에 대한, 어, 작품에 대한 기록은 사실 찾기도 어렵고 지금 있는 그 기록들은 그 정확성 또한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 많은 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를 연구하지만 모두 다른 결과를 발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이나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록을 남긴 학자는 그 이탈리아 의 화가이자 미술 역사학자인 조르조 바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의 기록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503년부터 또는 1504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부인인 리자, 그 리자 아, 게라르디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 모나 리자에서 모나는 영어로 미세스즉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데요. 모나리자란 뭐 쉽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리자 아줌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작품은 우선 1506년에 1차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 작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작품을 그리는데 어떻게 3년이나 걸렸는지 참.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 1506년부터 1517년까지 모나리자의 입술만 작업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어, 그렇게 10년 넘게 입술만 작업했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유일한 기록인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따른 사실입니다. 아,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을 좀더 살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도 계속 끄적이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냈다고, 남겨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는 평생 단한 점도 끝낸 작품이 없다. 그래서 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나리자 역시 미완성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1517년에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하는 걸까요?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6년 프랑스의 왕그 프랑스 와일 세의 초청을 받고 모나리자와 그리고 다른 작품 몇 점을 프랑스로 가져가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 1517년에, 어, 프랑스와 일세가 모나리자를, 어,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듯 1m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3년에서 최대 14년 동안 그렸, 그렸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어,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또는 작품 계약, 음, 계약금을 뭐못 받아서, 뭐, 채무자들을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전에, 다른 모나리자가 두 점이 더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먼저, 다른 두점 중에 최소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나리자가 한점더 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의 미술 컬렉터인 휴 블레이커가 찾은 아일워스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을 보면 아주 젊고 상큼한 아가씨의 모습인데요. 어, 이 작품은 지금 스위스 그 은행이죠. 그 비밀 보관소에 어, 약 40년 동안 이렇게 숨겨져서 있었습니다. 어, 이후에 최근에 이제이 작품이 공개가 됐고요. 미술학자들은 이 작품을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각종 연구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알게 된게 작품, 즉 캔버스와 그림 스타일 등을 연구해보니 어, 작업 연대는 1500년대 초이며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결론을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점은 그 스페인 마드리드 그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이 작품도 정확한 제작 연도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요. 어 작가도 어쩌면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따라다녔던 수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그 이유는 외모, 그 작품의 주인공의 외모 그리고 포즈 구도 등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작품의 색감이나 그 배경이 특히 그 어두운 배경이 원작과 좀 많이 달라서 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 프라더 미술관이 그 작품을 약 2년간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작품은 미술계를 발카덕 뒤집어 놨습니다. 우선 어두운 배경을 닦아내니까 산, 그리고 계곡, 강 등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와 그리고 프라도 방 미술관의 모나리자가 눈, 코, 입, 눈썹, 입술, 하 턱살까지 모든 구도와 그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둘이 같이 서로 포개놨더니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 보는 그 3D 효과 즉 스테레오 그 스테레오스코픽이라는 기술이 적용, 적용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요 최후의 만찬도 모나리자도 단순히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 대단하지 않은가요아이 사람 뭐야 그렇게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르조 바사리가 기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년간의 그 작업기간은 아이워스 모나리자 즉 젊은 모나리자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요 4차시 천재 미켈란젤로의 소심한 복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